잘들려줬네요 주로 빌려줬지? 대표님 소야도 여객선 노선이 폐항되는데요 야 무너졌냐 이 <웃음> 어? 어? 잡을 수 있겠어? 아, 어, 뭐 잡을 믿기 뭐야 이거. 어디 봐. 와 이쁘긴 하다. 비싸기는 잖아요네 아, 어. 누가, 누가 아? 빌아아고 <웃음> m mm h -hmm. you.